Hi guys, I am Mr. Tank 먹방. Today s menu donut, 모카빵. 음,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커는 우유 준비했고. Donut. Miss 멘더라 마라히. 음. It's p o w e r oil. d e l u t s d e l i c i o u 이게 무슨 맛이죠? 레몬.. 레몬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 초코 토코 음, 초코 초코 초코 코 제가 목, 목과 드러나는 방이 제일 좋아요. 안에 생크림이 가득, 가득 들어있어요. Wow, it's amazing! n o 아 모카 빵이 토넛보다 훨씬 맛있네요. 저는 모카 빵이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